라도 만들까? 목소리를 좀 낮춰 주세요. 음... 아, 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셀렌 어렵네 애초에 1일차 밤에 장비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면 죽어야지 뭐 그냥 하던 거나 잘 할까? 어렵네 아 뒤로 살짝 할걸 내가 바보였네 이거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네 아이 바보 같은 놈 이걸 죽네 뭐야. 아씨 이게 또 뭐야. 같이 죽었어. 오늘 게임 진짜 이상하네. 하나라도 살아야지. 둘 중에서. 아 뭐야 이게. 진짜. 아 실나실리 했어. 아우 노. 아우. 안돼! 아이고 <웃음> 나빔 맞았거든요 지금? 와 저걸 살았네? 아, 나 솔직히 살줄 몰랐어 이거 <웃음>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됐죠? 어어 <웃음> 들어와 아제 얘기 <웃음> 아 들어오든가 <웃음> 들어오든가 <웃음> 오 씨, 깜짝이야 누구였지? 유킹가 어? 내가 얘기했는데 <웃음> 내가 이기겠는데, 아, 나 순간 뭔가 했네. 완전 쫄아가지고, 내가... 아, 와... 되게 아프네. 일이 오십시 저기... 잠깐만... 이런 것도... 시간을 남긴다. <웃음> 빨리빨리빨리빨리오 잡는다 아씨 아야가 잡았어. 머리가 아프네요 저속 리발이야리 발리 발리 발리 걸 이이 아네. 최종 정리 좋은 요화군요 저요? 아이소리랑 나타폰 처음 제가 이거 했었을 때는 리다가 죽게였는데 떨어졌습니다. 얘도 원래 한땐는 죽게였는데 내 지인들은 이벤트 MP로 많이 많이 벌었는데 저는 코인만 주더라고요. 트위치 드롭박스 이벤트 했, 했었거든요. 그걸로 퍼줬다고 하는데 까면은 무조건 A코인 줬어요. MP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더라고. 그래서 난 솔직히 A코인 많이 필요하지도 않거든. 하는 캐릭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 왜렉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같이 하는 사람들은 렉이 안 걸린대요. 나는 유독 렉이 잘 걸려. 왜? 왜,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어쩌다 했냐고요? 그 주위에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. 원래 처음에는 딱 보고 나서 뭐야 이0덕게임 하면서 <웃음> 어? 재밌더라고 하다가. 먹어보니 나름 괜찮은데? 예 네, 맞아요. 딱 그거야. 그 표현이 딱 맞네. 저 손보름 나쁜 거 봐요. 원거리. 손이 나쁘면은 손을 잘라버려야 돼. 근데 나도 나도 뭐할 말은 없어요. 내 주캐 두 개가 원거리 라서 나도 할 말은 없긴 한데 뭐. 어 얘들 온다. 아 좋다 아 되게 잘하시네 같은 팀이 아니었어?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아 님도 그렇게 불러요? 야생동물 줄여서 야동이라고 합니다 그거 일리가 있구만 <웃음> 저거 들을 때마다 나이 흔치흔치 놀란다니까 어, 이게 맞나? <웃음> 저렇게 부르는 거 맞나? <웃음> 아우 와, 하하하하하하. <웃음> 씨 아우 진짜 뭐 해보질 못하네. 일어서라. 상대는 공산당이다. 대비를 죽인 공산당이야. 일어서라, 일어서, 어서 일어서. 한번 붙여 볼게. 얼마 든지 날 띄워 주지. 이제 와서 질것같 으냐? 그래. 느낌이야 도망 못하 와 버스 제대로 탄데아 선생님 랭크 이터니티에요? 솔직히 말해봐요 <웃음> 나 반성해야겠다 나... 걱정할 정도는 후, 깜짝이야. 이거 링 때문에 살았다. 야니 이니시가 되게 빨라가지고 내가 궁극기를 써야 돼. 쓰고 들어가야 돼. 예, 그렇지 이거지. 어, 이거지. <웃음>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요. 요 <웃음> <웃음> 아, 좋았다, 좋았다.